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5월달에 아파트 수송구에 얼마나 그래야 됐는지 실거래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영상이 많아서 피가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아왔고요 실제 뭐 동영상 여기 들어가서 쭉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동향이라든지 미분양 동향이라든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사실상 영상이 뭐한6 700개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스킬TV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 영상이나 아니면 쉽게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직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 마찬가지 건매물로 나와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찬가지 제목을 스킬TV로 해서 내부 카페에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물론 유튜브 자체에 실제 실명제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분양이 났을 때의 어떤 실명제 부분도 필요하고 또 실제 오리지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실명제 확인이 안돼서 제가 카페를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아는 정보 마찬가지 궁금하신 부분들 아니면 내가 아는 정보도 마찬가지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매스컴에 보면 은 뉴스에도 그렇고 아파트 거래 자체가 바닥이다. 미분양도 마찬가지 거래가 안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겠죠? 뭐 많이 보고 들어서 아실 거고 실제 5월에 달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5월 1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매호동에 32평에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큰 가격대가 하락되는 건 없습니다. 2억 7천에서 사실 조금 올라서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산협화맨션 마찬가지 거래는 한건 있었습니다. 한건 있었고. 매매가는 3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가격이 2억 천, 2억 6천. 그리고 뭐 기존의 매매가 된 거래내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세는 거의 50%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억의 아파트다 그러면 5억 정도고 8억의 아파트면 4억 정도의 전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는 것은 심해 우방아파트. 15평 1억 4천 5백에 거래되었고요. 기존에 뭐 1월 21년도에는 마찬가지 84, 32평이 3억 천, 전세금 2억 4천 거래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에, 수성동일할 마찬가지 거래됐는 게 43평에 8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4월 달에 거래된 거 말고는 현재 거래된 게 없고요. 전세가 5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전세 거래 금액치고는 좀 높은 편이죠. 법물 우방 보상료 26평에 2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가 84타입 같은 경우는 3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그것도 21년도 거래가 되었고 22년도 이후에는 거래된 게 없습니다. 매도 마찬가지 26평 2억2500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1억7천 정도의 세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달, 2월달, 전세 외에 매매는 실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매, CG 청소아파트 매매 금액은 26평에 2억2500. 예전 걸 보게 되면 큰뭐 거래 금액 자체도 없을 뿐더러 전세만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시지. 브로지오인데요. 브로지오 같은 경우는 32평에 4억 4 9 9 0 그리고 그래프를 보다시피 사실 좀덜죽날쭉거리죠 그리고 매매금액은 4월달에 뭐 3억, 3월달에 3억. 그리고 매매거래는 작년에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가 된게 없습니다. 호성. 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실제 보다시피 전세 외에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송 건물 같은 경우도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거래가 제대로 이루진 적이 없습니다. 21년도에 한번 거래가 되고 뭐 거의 거래가 없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촌 삼성거린. 삼성거린 같은 경우는 13억에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5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85타에 마찬가지 5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 뭐 12억 4천에 18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어쨌다져보면은 가격대가 사실 뭐 19층, 18층 올라와서 거래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역전세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거의 뭐, 5억 선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보다시피 역기에 직거래라고 되어있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거래를 했다. 뭐 사실 이런 거 예전 같으면 자전거래일 수도 있다. 뭐 그래 생각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4월달에 84, 18층이 2억, 12억 4천의 거래가 되는데 똑같이 19층에 13억이 직거래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향후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통일 하이빌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뭐 전세 5억, 7천 거래가 되고 매매액은 8억 3천, 8천 6천. 동은 좀 틀립니다. 동은 틀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2천 같은 경우는 11억 ,000, 1천이고요. 실제 4월 달에 뭐 8천 같은 경우는 8억 3천.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똑같은 118. 5 0 0 m 의 타입은 똑같은 타입인데, 뭐, 동이 조금씩 틀리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 거라 음식쯤에서는 거의 저렴한 아파트들만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같이 나와 있는 동 중에서도 가격이 많이 내렸는 동이나 호수를 찾아서 거래가 되었다. 어머요, 아이워시, 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매매 1억 4 0이면옥기도 하고요. 호수가 14팩이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와 부스터리 같이 들어가 있죠. 일로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매오동 23평, 2억 4백, 누리타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전세만 거래가 되었고, 단한 건의 매매 거래도 22년에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수승사가 골드멘션 29평에 3억 8백, 3억 8천이죠. 3억 8천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 21년도에도 마찬가지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만 거래가 있었고 은자에 거래된 게답니다 수성동 사가에 수성보성타운 5억 7 5 0 0 거래됐는데요. 마찬가지 전세는 3억 8 0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84, 3 2평 기준으로 해서 5억 7천 5 0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는 거래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동의 골드 클래스 센텀인데요 기존에 마찬가지 전세 거래가 4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매매 거는 22년 4월 달에 6억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84, 물론 동이 틀리죠. 동이 틀린데 6억 1,500에 6억 5천 거래가 된 것도 있고, 6억 2천 거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찬 가지 동도 조금씩 틀리고, 청수도 12층과 8층, 그리고 17층.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단 그래프 자체는 거의 뭐 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래가 없었다. 1일 날 심메 알프레임 마찬가지 33평에 4억 3천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 거래는 5억 7천, 5억 4천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세, 똑같은 84타입 2억 5천에도 전세가 거래되었고 3억 5천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1일 범호 우방우유셀 같은 경우도 매매 8억 4,042평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는 5억대의 전세만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금액 자체가 1억 3,900. 이것도 예전보다는 금액이 조금 올랐는 편이죠. 수성구 재개발, 황금동 재개발권도 있다 보니까 11평에 1억 3,900. 보통 1억 2,000, 1억 3,000 거래가 되었는데, 투자로 누군가 거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아다시피 뭐 직거래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거래로 거래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부동산에서 직거래로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동의 태왕 리더스 32평이 2억 7천 마찬가지 그래프는 기존에 거래가 좀 됐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3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다 보니까 전세 2억 5천 2 0 마찬가지 매매는 3억, 2억 8천 84 똑같은 동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물 장신회생할라의전 같은 경우도 거래는 많이 없었고요. 실제 뭐 2월달에 3억 8천 5백 그리고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자체가 지금 4월달에 거래가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기게 보이는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거래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우선적으로 거래가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날짜이기 때문에 <웃음> 11, 41평, 5억 4천에 거래되었다. 서울당시지, 동아이워시 같은 경우는 32평에 3억 9천. 예전에 거래가액을 보게 되면 은뭐 4억 5천, 3억 8천, 3억 9천. 물론 동이 조금씩 틀리고 청수가 틀리죠. 하지만 동호수가 틀리다고 해서 실제 뭐 확인을 해보면 4억 5천에서 3억 9천. 상동 동일 하이빌 같은 경우도 청수와 동은 좀 틀리지만 은 개입 차이가 4억 가까이도 낮다는 자체가 사실 금액대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서울동 23차 이담 같은 경우는 33평에 5억 6천이 거래가 되었고요. 날짜는 11일 날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22년 4월 4억 8 5 0 0 거래가 되있고 나머지는 다 전세거래만 되었다. 김매에 49평, 시지동서타워원 4억 9천. 마찬가지 5월달 1월달 거래가 되었는데요. 매매가이 5억 4천에서 지금은 4억 9천. 물론 동호수는 틀립니다. 매호동 17평, 우방하이세 같은 경우는 1억 3 2 0 0 그리고 법물아진 같은 경우도 2월... 5월달에 뭐 4억 3 8 0 0이 거래되었고 그전에는 거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송하이츠 같은 경우는 지금 68평에 8억짜리가 하나가 거래가 되었고요. 2월달에 11억 거래가 되었고 뭐 그리고 20년도에 거래되는 그 외에는 거래가 없고 전세도 사실 거래가 된게 없다. 그리고 시지선 2차 같은 경우는 매매가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2년 4월 달에 전세가 똑같은 59타입에 물론 청수가 틀리지만 은 1억 8천 5 0이 거래가 되었죠. 이런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감스러운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거의 실제 거래되는 거는 50% 정도에서만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전세도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 나와있죠. 아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고 13일 날 중등에 골드클래스 32평에 6억 2천 마찬가지 기존에 5월달에 6억 5천 거래가 되었고 6억 2천 동호수와 청수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4억 5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이런 전세 같은 경우는 한 3억 대의 전세를 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동 일가의 한가람 26평에 3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 2억 3천. 기존에 뭐, 거래된 건 2억 3천. 큰 가격 차이는 많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1억이나 떨어졌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같은 1 5 0 5천0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뭐 집거래 거래가 되었고, 3억 3천 일반적인 거래가 되었고, 부동산 거래가 되었고요. 관촌동 2편 한세상 62평에 18억 5월 14일 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4억 6200, 최고가는 10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가로 보이는 것은 84타입 중에서 최고가란 얘기고요. 84타입에 뭐 일반적으로 10억 7천, 15억 5천, 9억 뭐 이렇게 거래가 예전에 되었었는데 최고가로 84타입에 32평이죠. 지금 부천에 거래가 되었다. 그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웃음> 부모동 법무로트캐슬 같은 경우 45평 16억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7억 4천이 최고가고요. 매매가는 12억 4천, 21년 5월달 거래가 되는 게 최고가인데 현재 뭐 보시는 바 같이 가격 평수가 틀리다 보니까 84타입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보는 16억, 109타입하고는 좀 틀리다. 하지만 그래프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거래가 아니 이루어지진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락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산이브 제네스 78평 25,6천 25일 날 거래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거래된게 전혀 없이 전부다 전세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흑노트캐슬 25일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39평에 8억 5천 0백 거래가 되었고 4월달 84타입이 8억 거래가 되었는거에 갖다대면 평수 대비 사실 금액이 좀 떨어졌다.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25평 캐스폴드 3단지 15평에 5억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는 전혀 거래가 되었지 않았고요. 상가지 전세 위주로 좀 거래가 되었다. 이메시지 상 같은 경우 31평 3억 200 거래가 되었죠. 마찬가지 기존에 21년 5월달 타입은 물론 틀립니다. 틀립인데 5억 200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다. 안전도 메트로 발레스 5단지 같은 경우는 54평에 인구 500이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기존에 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입이 84에 5,9천이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54평, 134타입이 지금 6,5천에 아, 거래가 되었다. 사실 84에 갖다 대면 은 평수가 많이 높은 편인데도 금액이 좀 내렸다. 그렇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보다시피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5월 27일 일 이후로는 거래가 실거래가 된게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호수와 타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은큰 평수 그리고 84 가장 많이 선호하는 84 32평 3평 위주의 아파트들 가격과 실제 뭐큰 평수의 아파트들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격대는 많이 내렸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워낙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입별로 틀리고 청수별로 틀리고 그리고 동호수 청수가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갭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거래는 수성구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게 보신 것과 같이 거래는 이렇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뭐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